오늘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이거 말해도 되나요? <웃음> <웃음> 그왜 이제 연예인분들 중에 자연미이라고 <웃음> 하시는 분들 아니 누군지 난조장님 아실 거예요. <웃음> 근데 그분이 되게 이제 정말 잘 되시긴 잘 되셔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자연미다는데좀 되게, 뿌듯하긴 하더라고요. 속으로는, 어, 자연미는 아닌데. 아니, 어. <웃음> 그 여자들 많이 나온 영화배우 아니에요? 뭐, <웃음> 어, 그런 것도 있고, 어. 또, 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웃음> 위험했어요. 너무 <웃음> 위험했어요. 어. 아니면 음악하시는 <웃음> 네. 분들 중에서도 있고, <웃음> 음, 뭐 많죠. 그런 자연, 그러니까 음, 아버지가 음, 저희 원장님이신 음. 거죠. <웃음> 어. <웃음> 아버지도저 연장이 아, 되그말 진짜 거죠. 인정해요. 어, 그런 거 보면은 어, 좀 되게 좀 재밌으 재밌으면서도 좀 신기하긴 하죠. 데 말할 수는 없으니까 혼자서 그냥 음 이렇게 보고. 저 실제로 환자분들 상담할 때막 너무 입이 근질거려요. 어떤? 그러니까 연예인 누구 했다, 아이돌 누가 했다 그렇게 얘기해주면. 그 나도 나도 어, 나 그분들이 뭐. 좋아하는 실제로 네. 많이 하잖아 뭐 어. 자기 스스로도 안 했대. 그러니까 안 했다고 그러는데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사실 <웃음> 저희가 말은 못하고 하면 안 어, 되지. 근데 네. 그분들은 정말 너무 자연스럽게 음. 잘깜짝같이잘됐기 때문에. 이게 안 하는데 일반 연예인들조차도 또 이렇게 친한 친구들 사이에도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연예인들은 그렇죠. 더 많이. 더, 더, 더, 더 비밀 아. 유지를 우리는 잘 지켜줘야 잘. 의무가 있어.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외모로 되게 내놓으라는 여배우 분이 따님 데리고 오셔서 수술하신 적도 있었고 인지 인지 네. 맞죠. 그러니까 사실 연예기획사에서는 보통 성형외과 끼고 협찬을 많이 해주고 이제 술비 지원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수술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그렇게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탑사 분들이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다 내고 하시고 그렇게 어, 믿고 진행하는 오. 거 보면 되게 음. 자랑력으로. 그죠 실력으로. 수파, 실력으로. <웃음> 안전으로. 음. 그 저희들만의 이제, 뿌듯함과, 음, 음. <웃음> 이런 프라이드로 갖고. 근데 저희만 아는 거예요. 아는 건그 아, 그럼. 음.